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전구입니다 돈슨 이 말은 탐욕스럽게 과금을 유도하는 대한민국의 게임에서 넥슨을 조롱 하는 말로 지나친 과금 유도로 돈을 쓸어넘는 현 대한민국의 게임시장을 비판하는 말로도 쓰이고나죠이 단어의 어언을 찾게 되면 모 채널이 떠오를테니 넘어가도록 하고 중요한 건 이렇게 돈슨이라는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새로운 아이템이나 캐시템이 등장하면 어김없이 돈을 지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RPG는 돈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 라는 다소 이상한 RPG의 양상이 우리나라에 깔려있죠 그렇게 다들 욕하지만 열심히 질러주면서 여태까지 꾸역꾸역 사람들이 게임을 플레이해줬지만 이번에 드디어 사람들이 이런 부조리함을 견디지 못하고 폭발하여 한 게임을 향해 보이콧까지 외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발하였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과거에서부터 꾸준하게 한국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피파 온라인 시리즈의 최신작인 피파 온라인 4에서는 버그 렉 등의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보다는 패키지나 새로운 과금 요소를 제깍재깍 내놓아 그동안 많은 유저들의 불만이 어느정도 쌓여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와중 이 사건에 불을 지피는 사건이 발생하니 바로 LH 로얄 히어로 클래스의 업데이트였죠 피파 온라인 4에서는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급여라는게 존재합니다 이는 선수마다 일정 급여의 수치를 부여하여 스타팅 멤버 급여의 합이 185를 넘지 못하게 하여 어느 정도 형평성 있는 게임을 플레이하기 위한 장치죠 당연하게도 이 급여는 능력치가 낮은 선수들은 급여가 낮고 능력치가 높은 선수는 급여가 높은 등 적정한 수치를 매겨 이 밸런스를 가까스로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로얄 히어로가 붙은 캐릭터들은 능력치에 비해 터무니없이 급여가 낮았던 것이죠 선수는 똑같은데 급여는 더 낮다? 그렇다는 건 같은 급여를 가지고 훨씬 더 좋은 팀을 만들 수 있다는 거고 당연히 유저들이 이 일을 마다할 일은 없겠죠 그래서 이 로얄 히어로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어냐 보겠습니까 피파 온라인 전통의 뽑기입니다 플레이어들은 상위팀을 맞추기 위해서 또 돈을 질러야 한다는 소리죠 물론 이런 방식이 기존에 없던 건 아닙니다 피파 온라인4는 18시즌 19시즌 20시즌 등몇 시즌마다 선수들의 스탯을 새롭게 산정하여 신규 클래스들을 출시하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스탯의 재조정이라기 보단 새로운 지갑 열기에 불과한 시스템이죠 18, 19, 20시즌 이렇게 매 시즌마다 새로운 클래스들을 내놓지만 기존에 있던 선수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시피 할 만큼 새 시즌에 내놓은 선수들의 능력치를 상향평준화 시켜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18시즌의 캐릭터들을 능력치의 평균치인 오버롤 순으로 정렬시켜보면 이 시즌에 내놓은 최대 오버롤은 93에 19급여를 가진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였습니다 그리고 19시즌을 기준으로 재정렬을 해보면 오버롤은 98, 급여는 22급여로 능력치와 급여가 훨씬 더 오른 호날두를 만나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18시즌에 기쓰고 돈을 질러서 호날두를 뽑아봐야 19시즌에 등장한 호날두는 더 좋은 능력치를 가지고 있으니 1 8시즌의 호날두는 버리는 카드로 쓰이기 마련입니다. 20시즌도 마찬가지로 살펴보면 오버롤은 102로 급여는 23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렇게 유저들은 매 시즌마다 더 좋은 성능의 선수를 뽑기 위해 새롭게 지갑을 열어야 했습니다 이게 피파온라인4의 수익구조였죠 이렇게만 본다면 당연히 좋은 선수가 최고고 새로 나온 선수가 최고기 때문에 마치 리니지 마냥 돈의 탑을 쌓는 미친 게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걸 그나마 지켜주던 마지노선이 바로 급여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했다시피 이 로얄 히어로들은 능력치에 비해 선수들의 급여가 터무니없이 낮았습니다 그렇다는 건 돈만 지르면 밸런스를 파괴하고 무적의 군대를 만들 수 있다는 소리나 다름없었죠 결국 이 말도 안 되게 밸런스를 파괴시키는 사기 선수인 로얄 히어로는 5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랜덤 패키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과금을 하여 이적 시장에서 미친듯이 상향가를 그리며 거래가 됐으며 성능 대비 볼품 없어진 전 시즌의 선수들의 가격은 비트코인 마냥 폭락을 이어가며 이적 시장의 전체적인 밸런스가 붕괴되었습니다. 결국 리니지 수준의 과금존만 게임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게 할 마지노선인 급여를 건드린 로얄 히어로의 출시를 본 유저들의 분노는 그야말로 폭발하였습니다. 이에 넥슨을 향해 보이콧 무과금 운동을 시작하여 돈슨이라는 장난과 조롱 섞인 말이 아주 진지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지는 지경에 이르렀죠 결국 터져버린 피파 온라인 4의 유저들은 각종 커뮤니티에선 각자 선수를 갈거나 게임을 삭제하거나 눕즈아한 이모티콘을 게시글에 남발하면서현 사태에 대한 분노를 격렬하게 표출하였습니다 여기에 커뮤니티에서 그치지 않고 피파온라인4 관련한 인플루언서들도 현 사태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하는 영상을 올리는 등 사태는 점점 심각해져만 갔습니다. 결국 넥슨 관계자는 현재 사안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유저의 불만을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라면서 빠르게 수긍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4월 23일 공지사항을 올리면서 로얄히어로 선수의 급여를 재조정하고 여러가지 문제점과 버그들을 픽스하고 패키지 가격 및 판매방식 개선 등 그동안 유저들이 꾸준하게 지적하였던 문제들을 상당부분 픽스하겠다는 공지를 올리며 이번 사태에 대해 사실상의 쥐지를 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부분유로화로 게임을 운영하는 이상 유저들이 추가적으로 게임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매출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여러가지 상수를 이용하여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그에 따른 매출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국내 게임들은 과금을 하지 않음을 플레이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밸런스를 파괴하는 어마무시한 과금들이 그냥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rpg 게임은 각잡고 하려면 그거 기본자금 몇십은 지르고 아이템을 맞춰야 플레이할 수 있다 리니지 같은 게임은 한 달에 몇십씩 꾸준하게 질러줘야 겨우 순위를 유지할 수 있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죠.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돈을 지르지 않으면 게임을 플레이할 수 없다라니 이런 이상한 구조는 2000년대 초반 콘솔 시장이 처참하게 무너진 뒤 정액제라는 보편적인 요금제로 회사들이 돈을 벌어들이고 있던 시절 넥슨은 대한민국 온라인 게임 역사상 최초로 반유료화를 선언한 게임이자 세계 최초로 부분유료화를 도입한 온라인 게임인 큐플레이를 시작으로 수많은 부분유료화 게임을 서비스하면서 대한민국 게임 역사에 여러가지 의미로 한 획을 그섰습니다. 이 넥슨이 만들어 놓은 부분유료화는 정액제에 비해 다소 불안정하지만 수익성이 높아 상당히 매력적이었고 많은 회사들은 이를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콘솔이 죽은 대한민국 시장에서 게임회사들이 설 자리는 온라인게임밖에 없었으며 정액제보다 더 괜찮은 수익률을 가진 부분유료화 게임들만이 출시되면서 경쟁이 과열화되었습니다. 거기에 넷마블과 카카오게임즈를 필두로 시작된 pc게임과 달리 결제한도가 없는 그야말로 마르지 않는 셈인 모바일 시장은 또다지 그 자체였죠 이에 게임사들은 더 높은 수익을 올리기 위한 다양한 과금 모델을 구상하기 시작했고 끝끝내 2020년인 지금에 이르러서는 이런 과금의 최종 형태라고 할수 있는 랜덤박스 일명 확률형 아이템들만이 판을 치면서 유저들은 더 많은 지갑을 회사들은 더 많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는 페이 투 윈, 돈을 주고 게임을 승리하는 형태가 대한민국에서는 기본 중에 기본, 표준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런 대한민국과는 정반대로 북미 유럽에서는 조금이라도 게임 밸런스에 영향을 미치는 과금 아이템을 랜덤박스로 출시한다면 엄청난 반발심을 가지고 항의를할 만큼 밸런스에 대해 엄청나게 엄격합니다. 그러다보니 같은 게임이라도 해외 서버와 국내 서버의 과금 정책이 다른 건 부지기수죠.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는 이제 과금의 형태 또한 변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제작되어 가장 흥한 부분 유료화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 와 포트나이트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경우는 퀄리티 높은 스킨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이를 마케팅하고 다양한 서사를 부여하여 게임을 플레이하는데 밸런스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아이템들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어 유저들도 회사도 만족하는 과금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트나이트는 차세대 과금이라고 할수 있는 배틀패스 대중화에 있어 가장 큰 공을 세웠는데요 배틀패스는 과도한 랜덤성을 지녀 무한정 지출을 만들어내는 랜덤박스와는 달리 게임의 진척도에 따라서 정해진 보상을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무과금 유저라고 해도 게임을 꾸준히 플레이만 하게 된다면 다양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프리미엄 배틀패스를 구입하면 더 많은 상위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게 하는 등 유저들은 일정 과금 후에도 노력을 통해 보상을 획득할 수 있어서 좋고 회사에서는 매 시즌마다 새로운 패스를 출시하여 정기적인 수익을 도모할 수 있음과 동시에 배틀패스 보상을 획득하기 위해 유저들이 계속해서 게임을 플레이하게 하는 선순환 구조를 띠는 이른바 착한 과금이죠 현재 해외에서는 랜덤박스가 몇몇 유럽국가에서는 아예 불법으로 간주되어 있으며 그 밖에 랜덤박스를 허용한 국가에서는 최근 들어서 인게임에 랜덤박스와 같은 확률형 아이템이 들어있다면 게임의 트레일러에 반드시 고지를 해야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등 랜덤박스에 대한 엄청난 규제를 가하고 있기에 대부분의 온라인 멀티플레이 게임들 뿐만 아니라 모바일 게임들마저 이런 배틀패스로 수익 모델을 옮겨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도 몇몇 게임들은 배틀 패스를 도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진 대부분 시대를 역행하는 과금 모델을 채택하고 있죠. 큐플레이에서 시작된 세계 최초의 부분유료화 모델이 여기까지 오는데 걸린 약 20년이라는 시간동안 변화와 혁신은 없이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악랄함만 키워온 채 괴물처럼 자라난 과금 모델 이제는 이 피파 온라인 4 사건을 기점으로 유저들도 흑우에서 벗어나서 각성하고 과금 모델도 점점 변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게임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변하는데 과금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변해야죠 이제 랜덤 가차 같은 도박에 돈 그만 쓸때도 됐잖아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